오늘 운동은 걷기입니다 아 빨리 그냥 날씨도 추운데 빨리빨리 걸어서 이따가 맛있는 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먹을지는 끝나고 나서 골라볼게요 고고! 어,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여기 티아나에 바람막이 하나 입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... 뭔가 그 따끈따끈한 국물이 있는 그런 걸 빨리 먹고 싶습니다 뭘뭐 먹지? 어! 시우! 시우! 음 <목> h a r